저드립니다 음, 반가워요 어, 오늘은 아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기념비적인 어? 아, 퍼펙트한 날이에요 어? 양력으로는 2023년 어, 개묘년 2월 15일이고 음력으로는 1월 25일 갑신일 요일은 수요일 어? 지금 시간은 아침, 아침 6시 22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손꿈, 손꼽, 손꿈과 아, 손꿈이란 뭐냐? 아, 그리고 또 연관시킨다 하면 손꿈과 그 우리 운명, 발자또 이렇게 어떻게 엮어볼 것이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웃음> 차들이 폰을 바꿨어요 폰여기 기존에 이천이 있었던 노트9 이에요 노트9 인데 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이번 신상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그 갤럭시 s 23 울트라 23 울트라 버전, 그거 예약 신청해가지고, 아, 어제 개통을 했어요. 아니, 지랄하고 그게, 개통 첫날이다 보니까, 아 밀려가지고 개통이 안 되는 거야. 번호 이동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아침 9시 반에, 그, 이동통신, 그, 대리점 상무실 갔다. 결국은 오세 시즌 당해가지고 다시 와서 다시 와서 또다 갔다, 갔다 두 번을 했어요. 두번 했고 천일이 이 울트라 버전 이 노트 9 이거를 천일이 한사년 4년 썼어요. 사년사년 4년. 4년. 어, 오래 썼죠. 왜 오래 썼냐고 쩐 없어서 <웃음> 그럼 지금은 쩐이 있어서 바꿨냐고 아니. 그 저기 인터넷 하고 tv 하고 쉭 하고 그냥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면 지원금을 주잖아요 작년에 끝났어요 끝났고 작년 3년차 끝났고 4년차 1년을 그냥 더 썼어요 근데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제 올해는 이 전화기를 바꿔도 요즘 전화기 값이 어지간히 비싸냐고 노트북보다 더 비싸요 실은하고. 이게 지금 현일이 산이 없고 이 기계 가격이 160 얼마짜리예요 이게 어? 텔레비전보다도 비싸고 노트북보다도 비싸고 아유, 그러니 어떻게 바꾸냐고 근데 여기 s23 울트라가 천일이 끌렸던 게 뭐냐면 어 달까지 찍는 데야 어? 달 그래서 달 속에 그래서 그 저기 토끼 좀 찍어 보려고 자자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본 얘기 들어가요 어, 어제 저들이 이제 이 폰을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그 어플을 깔고 이게 스마트폰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꾸면은 거기에 모든 관련 그걸 다시 싹 깔아야 되잖아 다시 인정받고 막 어휴 그래서 어제 저녁에그 저기 그 대리점에서 어? 카톡 문자 주소로 이것만 이것만 일단 이식 옮겼어요 나머지는 이따가 밥 먹고 또 실실실 오늘까지 마무리하면 될 거야 자 그렇게 하는데 어제 저녁에 와 가지고 저녁에 저녁에 0분또 대리점 나가야 될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어플도 깔고 바빠 죽었는데 <웃음> 서울대 제가 아 저기요 선생님 그, 손금이손금 없는지 뭐예요? 그게 뭐라고 해. <웃음> 아, 지랄 바빠 죽거 있는데. 야, 몰라. 하고 <웃음> 툭 터졌더니, 너 소리가. 아유,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있으세요? 개, 지랄이다, 이 놈. 아 <웃음> 참나. 아이고. 그래서, 생각해보건데, 오늘 그, 기계를 바꾼, 아, 이게니까, 그러니까 그 그, 지금, 여러분들이 찍는 게, 기존적인, u h d 찍는 거예요. UHD 버전도,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인세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제일 낮은, 단, 낮은 등급. 아마 4K, 4K 정도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게 또 저기 8K까지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4K를 찍는 거고, 기존에는 그 유선 마이크 이렇게 달고 찌비비릭 해가지고 찍었는데, 그 자체 마이크. 아마 성능이 좋아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냥 노말로 찍는 거예요 노말. <웃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라는그 손금 얘기, 요 손금 얘기, 요거 조금만 할까 싶어요. 아 손금, 아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똑같아. 우리 신적인 신 얘기하는거나 이거나 이 손금을 뭐라 그래요?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수상. 수상 한문으로 손수자 써가지고 손수 응? 그래서 수상 그래서 조금에다가 만약에 그 학문적으로 치을 붙이면 수상학 수상학이라고 그래 우리 얼굴 보는거 보라고 관상 이러면 관상학 이런단 말이지 그럼 발 발도 있어 발은 뭐에요 족상 <웃음> 발족자 그래서 얼굴, 관상, 손바, 손, 수상, 발, 족상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아, 이 손금 똑같은 사람은 지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더러 이게 그 수상 이 손금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천일 얘기를 하냐아 언젠가 이 천일이 어느 영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해? 우리 그 유전인자 있잖아요 유전인자 이 말이 천일의 유전인자야 천일 이 천일과 똑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천일 얘기해 줬어 잘본 사람을 기억나알 거예요 이때요. 이 과학자들 얘기야. 이때. 어? 근데 그 개체수가 많은 게 아니고 한열명 안쪽. 응? 인구 대비 유전 유전 인자가 똑같은 쌍둥이 여러분도 아시죠?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 그런데 우리 저 사람 인간 게놈이라고 하죠. 게놈 개놈, 게놈 인자. 그 개새끼 게놈이 아니고 <웃음> 잘들어야 돼요. 욕가시들. 그게 똑같은 게, 이 천일기업으로는 다섯 명, 안 이쪽 저쪽으로 기억이 나요. 옛날에 천일그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거든. 이 몸뚱아리가 유전 인자가 똑같은데, 이 손바닥이, 이 손바닥 속금이 다를 수가 없지. 이해됐죠? 응? 이해됐어요, 에? 자. <웃음> 이손꿈의 역사도 길어요 응? 길어 어이 역사도 어 유라시아 어, 유라시아 유라시아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그 옛날 응? 뭐 인도 뭐 티벳 뭐 페르시아 응? 막 그런 데 수메르 뭐 그런 지역을 위시로 해 가지고 많이 고대에 많이 발전됐어요 믿을 게없어잖아볼게 없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수학자, 그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리스텔레스라든지 토알렉슨더 대화 이런 양반들도 되게 신봉을 했어요. 신봉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그 부하 직원이나 누구를 뽑고 어쩌고저쩌할 어쩌고 때, 야! 걔들 말이야, 소금 보고 뽑아! <웃음> 뭐 이런,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다 하는 뭐 이렇게 그 전설이 있어요. 또한 뭐가 있냐? 옛날에는 그 성직자, 성직자 말대로 교회, 교회, 저기 뭐 교황청이라든지, 뭐 목사 신부, 뭐 이런 양반들, 응? 이런 양반들, 이런 양반들도 어떻게 신의 계시라고 해서 믿고 따르기 따르지만, 그게 자기들은, 응? 자기들은, 뭔가, 그, 자기들 권위를 뭐 지키고, 뭐, 권위를 지키도 뭐라 뭐가 필요했을 거 아닌가, 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성직자들도 되게 많이 빠져있었고, 공부를 했대요. 그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 천일은 그, 안주져봐서 몰라요. 천일이 기억을 하면, 구약성성. 응? 그손금에 대한 역사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구약성성. 구약성서에 한, 어디, 어디에 나오는지 저는 잘 몰라요. 구약성나 잊어버렸어. 구약성서 한 구절에 그런 게 나온대요. 그가, 어? 그가, 각자의 손에다가 표식을 줬다. 그것이 너의, 그, 그, 그는 누구냐? 하나님,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그 표식을 줬고, 그 표식은 그가 지은 것이라는 걸 알아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대요. 그래.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고 손에 표식을 줬다는 건 뭐예요. 이손바닥 손꼽을 얘기하는 거야. 손꼽. 그 정도로 그, 그쪽 그 지방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응? 그런 데서 되게 신봉을 하고 되게 막 으쌰으쌰으쌰한 거야. 이게 하나예요. 응? 뭐 바벨론이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 얘기고 뭐 그렇게 이렇게 왔다는 거지 뭐 태국 인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남아 쪽 마찬가지지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 유라시아 쪽이니까 응? 이렇게, 이렇게 온거고 근데 이 손금이나 이 관상 이러한 것들은 그 깊이가 크기가 깊이가 깊고 크기가 크질 않아요 우리 영적인, 신 관련, 이러한, 우리 무석보 세계보다는 단순하잖아. 응? 자, 요거, 여기, 옆으로 짝간 거. 이거 잘 봐요. 옆으로 짝간 거. 이거 감정선. 이걸 감정선이라고 그래. 짝간 거. 감정선. 그 다음에, 여기 중, 아, 그 다음에 아래를 쭉 뻗은 거. 아래를 쭉 뻗은 거. 이거 생명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있는 거. 이거 두뇌. 응?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는 요세 개를 풀어요. 나중에 자세히 들어가면, 자세한 실금까지, 요 사이까지, 마디마디 마디 사이까지 별걸 다 보고 막 따지고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웃음> 아, 큰저이가 없다는 거. 근데, 저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그게 있었어요. 여러 그 드라마 도깨비였었을 거예요. 아, 아, 도깨비가 아니구나. 도깨비가 아니고, 그 호텔 데로나 데로나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응? 거기였는데 그 부부의사가 부부의사가 자기 자식 자기 어린 자식이 죽어가다 보니까 그 자식의 그 명을 이으려고 자식은 병원 침대 누워있어 꼼짝도 못해 이으려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뭘 모집해? 그 사람이 생명선, 생명선 손금을 돈 주고 사는 거야. 급전 필요한 사람한테, 이천을기억을 해요. 급전 필요한 사람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흥정을 하는 겨. 요거 1cm만 잘라주라. 생명선. 그러면 내가 너한테 5천만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드라마에서는 그 1센티를 갖다 잘라 응? 어? 그온 사람 돈 주고 사 그래서 그걸 자기 자식 손바닥에다가 이 수술을 해서 붙여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드라마에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걔는 또 그걸로 또 사는데, 데 결론적으로는 올 때는 될러 나오는게가 가지고 가서, 가서 자식 설득하고 부모 설득하고 해가지고 야너 가라 빨리 빨리 죽어라 <웃음> 왜 다른 사람 결국은 수명 수명명주를 사는 거예요 그 드라마 표현대로 하면 응?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아니잖아 돈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은 아니지 <웃음> 여기서 재밌는 거 여러분들 지, 여기 내가 질문 하나 할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할것 같으면 전부 병원 가가지고, 여기 수명선 있잖아, 이거. 어? 수명선. 이거 다 수술해서 늘리면 돼, 그냥. 이게, 보통 손꼽이란는게뭐예요 이렇게 오물이라고 하잖 표시를 하잖아,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지. 이렇게. 여기 막홈 뭐 파면 돼.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저기 그, 소심줄 같은 거. 그러니까팍 <웃음> 박아. 그러면 수명이 늘어날 것 같아. 늘어날 것 같아 안 늘어나지 바로 그거예요 어, 어느 양반이 얼마나 심심했을까 어? 얼마나 심심했냐면은 가서 조사를 했어 어디가서 서울역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노숙자들 <웃음> 노숙자들 뭐요즘다 말아먹거나 지랄해가 뚝딱 망했거나 뭐 이게 남들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식이 안 좋잖아요 어? 갔어 노숙자선 손금을 다 봤어 재물은도이다만큼 좋고 다 좋은데도 노숙자한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다 그렇다는 거야 <웃음> 어 재물들이 이만큼 많은 사람이 왜도 없어 그치? 지그 어. 얘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 손금 수상학 수상 믿거나 말거나 다 너무 신봉하지 말아라 어? 하는 거야 옛날에 그 이천 어릴 때, 요즘은 그런 사람 없을 거야. 다방이라는 게 있을 때, 노인들어린애들손 한번 붙잡으려고 다방 아씨, 일로 와 일로 와 이런 내가 손 조금 좀 봐줄게, 어? 하시고 이제 그 젊은 아가씨들손 조금 딱좀금딱그한번 만져보려고 그런 게 있었고. 어 전일도 이제 어릴 때 여학생 손 한번 만지고 싶으면 일라발라발라봐 내가 손금 봐줄게. <웃음> 그랬던 기억이 어떤나요자 어? <웃음> 손금이라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 운명 팔자 그렇게 아, 이어붙이를 이어서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할 거는 없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손금 만약에 손금이 좋거나 늘려가지고 될것 같으면 그 병원과 수술하면 된다니까 수술하면 돼아 이건 있어요 이거 아이 손금 손금 변해요 변해 어? 이게 내가 태어날 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음? 그렇진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걸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아 변해 이게 손금이 그건 있어요 근데 손금이 변하니까 운명도 변한다 또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건 없어 단지 손금이 변하긴 변해 그거를 전에 그 천일이 예를 들때 그런 얘기 했었을거예요 노가대하는 사람 현장 가서 팍반일라고 꽃갱이지라고 삽자로 하다 보면은 이불곡이 생겨 안 생겨 손바닥에도 험해져, 안 험해져. 그래도 변하는 거야. 그래도 변해. 근데 만약에 이걸 운명적으로, 좀, 운명학적으로 좀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덕을 많이 베풀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명줄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뿍 늘어났어. 뭐, 그렇다면또 늘어났는데 오래 더, 더 살았어. 근데 그렇다 그렇게 또 연결시키려고 생각하면 또못 시킬 것도 또 없다. 그러니까 손금 어떻게 반만 믿고 반만 반만 믿지 말든지 다 믿지 말든지 아니면 다 믿든지 그거는 알아서 들어야 해요 응? 대신 또 여기서 또 그게 뭐 여기서 소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지문 지문 지문도 하나 얘기해 줄게전에도이거이영상로 천일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저승사자들이 와서 영가 귀신들을 다 얘기해 하는 것보다도 응? 이제 시스템 AI 시대고 응? 세월이 바뀌었으니 저승에 가면은 그 일부리 저승에야염단장야 대령이라 이게 아니오 그냥 전이 뭐라 그랬어 컨베어 타고 컨베어 응? 저기그 어, 뭐야 에스컬레이터 평평하게 이렇게 공항가면 있잖아 타고 해서 지금 찌리리리리 움직이는 거이거 올라타고 가면은 그 생체인식, 생체인식 해가지고 자동으로 뚜두두두 판별이 돼야, 야, 개똥이 어디 갔냐, 나와라, 이게 아니여. 그 그러니까 지문, 마찬가지. 가면서 지문인식 딱 하면은 뚜두두두 딱 나오는 거지. 바코드, 옛날 맞다. 천일이 이제 바코드 개념으로 바코드가 바로 지문이다.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남겨준 적이 있었는데. 지옥도 좀 현대화가 돼야 되지 천상세계도 마찬가지 고 현대화가 돼야 돼뭐 아셨죠 자또 음. 한번 떠들으면 그뭐 이거 그, 몇 번, 얼추 이제 태양시가 됐을 거야 천이 대충 떨다 보니까 20분 25분 저쪽 딱 끊더라고 아무튼 이게 손금 이 수상학은 중세시대에 어떤 중요한 하나의 학문이 있었어요 학문, 학문적인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왜? 중세시대에 그 사회에 그 영향력이 지대하고 강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요? 성직자라고. 성직자 군주. 뭐 그들이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양반들. 우리나라 양반들 세계에서는 뭐 했었어? 그 주역서. 그거, 그거 주역서 통달하는 게 그게 하나의 적이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주역서를 발전해 온 거야.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에 신부, 신부 얘네들이 막 열나게 파니까 그손름꿈 수상하기 미신이나 이런 거를 치부 미신이나 치부해 가지고 야 걔네들 만이 사랑 만해 사랑하잖아 그런 식으로 야 저거 야 죽여 죽여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자기들이 막 열화하니까 어떻게 그걸 버리거나 사장시키거나 마녀 사냥시키로 밀어보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라든지 고대 이스라엘이라든지막 이런 데서 막 그게 내내 내려온 거야. 지금 서양에서는 그 뭐예요, 저, 저, 타로 타로 보잖아, 그죠? 타로. 어. 그런 개념 생각하면 돼. 타로와 수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얘기 고 의외로 생각하죠, 그죠? 순금 개나들이. 응? 이렇게 이제 발전시켰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걔들은 학문적으로도 인식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영상이나 말소리가 얼마나 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너무 떠들면, 나중에 보면은, 잘안 됐으면은, 이 천을 돌아버린다고. 응? 그리고 장우들은 추워서 이거 한거 아니야? <웃음> 이게, 천 영상인데, 폰 바꾸고, 폰 바꾸고, 천 영상인데, 이게 아무래도 밝은색, 밝은 색이 어떻게 그 피해를 받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세팅 한번 해봤어요 또 수요일날 날이 내이는데 어제, 어제는 조금 그랬었어요 어제는 그런마 해가 조금 있었죠 응. 잘, 잘 보내시고 어, 이렇게 해서 또그 그 뭐지 음력 1월 25일이니까 다 갑니다 응. 어쨌든 여러분, S23 울트라 버전, 이거, 대박나길. 안천이란 데만 대박나는데야. 삼성지자, 판성이말들이 뭘로.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세요. 음.